현재 대구에 단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미친듯이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시점에 대부분 깡통 전세들이 발생되고 있고 전세 가격 마찬가지 미친듯이 상승하다가 전세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반토막 이하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신축 아파트 수성구 월세 가격이 100만원, 120만원, 33평, 4평 기준의 가격이 100만원 초반에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금액들은 100만원 초반에 100, 110, 120만원인데 보증금이 3천만원에 100만원, 120만원도 지금 거래가 안되고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중구의 만촌동, 학군을 자랑하는 동네 마찬가지 오래된 아파트 가격이 보증금이 3천만원에 월 60만원, 70만원, 33평, 4평 기준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대구의 아파트 가격은 아수라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수성구에 위치하고 있는 수성비우 웰리브파크는 신축아파트입니다. 하지만 매매가 46건, 전세 40건에 월세가 77건인데 월세 가격이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20만원. 기본적으로 33평, 4평의 신축 아파트가 보증금 2천만원에 120만원이라니 생각도 못했는 금액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아파트들이 서구 남구가 아니라 수중구의 아파트가 100만원, 12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는 기본적으로 깡통전세가 대부분이고 전세가격이 50% 이하로 하락했는 아파트들이 수록한 반면에 거래 절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월세 마찬가지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기본적으로 100만원, 120만원, 구축은 50만원, 6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매물들이 엄청나게 나와 있음에도 실제 거래가 되지 않고 있고 집주인들과 얘기를 해보면 금액을 일부라도 낮춰서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장기간 간다면 안봐도 비디오로 금액은 더 내려갈 것이 뻔할 것이고 전세 월세는 당군 이래 가장 저렴한 아파트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나마 수송구는 가격이 많이 높은 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서구, 남구, 동구 할것 없이 신축 아파트들 월세 가격은 2천만원에 60만원, 70만원, 8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실제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매물이 많이 나와 있어도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게더 중요합니다. 결국 거래가 안되다 보면 가격을 내릴 수 밖에 없고 전세나 월세 매매 모든 아파트 임대료는 계속해서 내려가지 않을까요?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는 수성구 마찬가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그외에 동구든 서구든 북구든 모든 아파트 가격들이 하락하면서 월세 가격은 원룸 가격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미분양 아파트나 금매물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현재 임대로 살고 있는 분들은 임대인과 다시 한번 재계약을 할때 월세를 낮추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금매물이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간단하게 분석을 해본다면 반도유보라 같은 경우는 매매가 164건입니다. 그리고 전세와 월세가 별로 없는 편이죠. 그렇다면 대부분 급하게 팔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거꾸로 전세와 월세, 매물이 많이 나와있는 아파트들은 그나마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 전세를 받거나 월세를 받으면서 1년이나 2년 정도 기다리다보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분포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PC로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한 번씩 보신다면 아, 이 아파트가 금매물이 많이 나오겠구나. 아, 이 아파트는 적어도 1년, 2년 기다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겠구나. 그렇게 개별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면서 본인만의 네. 가이드라인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세, 월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매가격이 조금 꿈틀거린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나마 그렇게라도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은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전세나 월세 가격을 한번 비교해보고 현 입장에서는 갭 투자를 할수 있는 상황이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실수요자들만 남아서 아파트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나 월세가 계속해서 내린다면 매매가격은 당연히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갭투자도 되지 않고 더 이상 견딜 수도 없다. 그리고 금매물만 거래가 된다. 하지만 그러한 금매물들 자체가 실제 계속해서 하락을 하락을 계속할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아파트 가격은 예전 금액보다도 더 떨어지는 상황도 발생이 될수 있을 것이다. 뭐 항상 얘기 드리지만은 저만의 생각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핸드폰에 어플을 깔아놓고 수시로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는데 무조건 하락한다 그런 개념에서만 보지 말고 이러한 개별적인 차트도 만들어가면서 내가 구입해야 될 아파트들 그 위치에 여러 개의 아파트를 보면서 데이터 분석을 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들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 입장에서는 세대수가 많거나 위치가 특별히 좋아도 기본적으로 하락은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예전 금액보다도 더 떨어지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경기가 좋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급매물로 팔거나 아니면 입주하는 아파트를 위해서 금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급매물로 팔지 않을까 그래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입주되는 아파트 때문에 구축 아파트 가격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금매물이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다. 저는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죠. 중리로테켓을 같은 경우도 실제 보시면 전세, 월세보다 매매가 더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매물이 매매로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은 결국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정도로 그 파락을 하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가격은 더 떨어져야지만이 거래가 된다. 평균적으로 예전 금액대가 2억 8천대, 2억 7천대 거래가 되었지만 은 갑작스럽게 2억으로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거꾸로 뒤돌아 본다면 뭐 굳이 2억에 팔 필요가 없는데 다운 계약을 쓰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지만 기존적으로 일가구1주택에 2억대 아파트를 다운을 2억을 써서 팔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분양권은 빌비저하게 다운 계약을 많이 작성을 했고 대부분 그렇게 많이 거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축 아파트를 다운 계약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런 건매물들은 실제 거래된 금액이며 실제 이렇게 건매물로 나올 수도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 2억짜리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3억이 되었다. 4억이 되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2억짜리 아파트가 4억이 되었을 때 4억의 매물이 팔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파트가 4억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그 가격 이상을 주고 아파트 구입을 했을 것입니다. 그걸로 현재 3억대 아파트가 2억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2억으로 떨어졌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3억대의 가격을 주고 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적어도 2억대나 아니면 2억 밑으로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2억 초반대 정도에서 구입을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은 다시 그 아파트는 2억대의 시세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월세도 엄청나게 저렴하게 나와있는 상황에서 굳이 급하게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평균적인 시세를 가지고 구입을 하려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유튜브를 보지 않고 부동산 시세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거래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일명 워킹이라고 해서 지나가는 부동산에 들려서 급매물이라고 얘기해서 툭툭 구입하는 사례들도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많은 정보를 얻어서 그에 발맞춰서 투자를 하는 사람과 집을 구입하는 사람. 아무것도 모른 채막연하게 시세가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구입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전화를 받아보면 70에서 80대. 자식 때문에 전화를 하신 분들도 대부분 많습니다. 그만큼 나이가 드신 분들도 이런 유튜브를 보고 상담을 하고 전화를 하는데 내 자식들은 이런 거를 잘 모르더라,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유튜브까지 보는 이유가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이 잘 되라고 이렇게 유튜브까지 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뭐 시간이 되시면 내부 부동산을 한번 보시게 되면 예전 가격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월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하락세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는 게더 중요하죠. 오늘 영상의 팩트는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까지 바닥이 보이지 않는 지하로 내려가고 있다. 그런데 그 지하가 어디까지의 지하인지 도대체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영상 하나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